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CBT로 진행하면서 원신이 정식 출시된다면 게임 내에서 꼭 알고 시작했으면 하는 팁입니다 CBT 기준 월드의 모든 워프는 아무런 제화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할 때 언제든지 워프할 수 있죠 월드를 열어서 원할 때 언제든지 워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죽을 상황에 워프를 통해서 도망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가 없을 때 이렇게 워프로 통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캐릭터가 죽게 되면 부활 아이템을 사용해야 하는데 워프로 죽기 직전에 이동을 해버리면은 살아있으니 아이템을 아끼는 좋은 방법이죠. 자 이렇게 어글도 계속 유지가 되고요. 과연 피는 갖고 있을까요? 아 이쪽 한마리는 리젠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피가 그대로고 나머지는 리젠 돼서 피가 원인치로 돌아갔네요. 전신은 스테미나를 사용하여 공격을 하거나 탐험에 필요한 수형 암벽타기 등을 할수 있는데 생각보다 스테미나량이 작습니다 처음 주는 이 스테미나가 끝이 아니고 신상에 신의 눈을 공양하여 스테미나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해당 신상마다 소모하는 신의 눈은 다르며 이 신의 눈은 맵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신상이 랩업할 때마다 스테미나를 올릴 수 있고 만렙은 10렙이 끝친것 같네요 신상을 활성화해야 맵이 열리며 근처에 있을 시 회복이 가능합니다 서부터 고인물들이 열심히 신의 눈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식 오픈하고도 이 위치들이 안 바뀐다면 정말 좋을텐데요 공식 카페정보 공략글에 가보시면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정식 오픈 후에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팁은 신의 눈을 찾다보면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맵에는 표시가 떠있는데 안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고지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맵에 저쪽에 있죠 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높은 곳에 가셔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찾으면 찾기가 쉽습니다 바로 보이네요 이맵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딱 봐도 지붕 꼭대기에 있겠죠? 위에 한개 다른 하나는 일단 방향이 오른쪽에 있는 것 같고 일단 여기 위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면서 찾아야겠죠? 내려가다 보면은 아 저기 사이에 있네요 바위신이 진짜 재밌는게 메인 캐릭터 이스킬로갈수 e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로 활용되기 때문에 올라가서 점프로 먹어줍니다 맵에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활용 잘하셔야 합니다 이쪽도 그냥 근처에 있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새로운 구역 또 발견됐고요. 아, 저기 나무 위에 하나 있네요. 아까 원래 찾으려 했던 곳에 다시 왔구요. 분명 이 지역에 지금 있는데 위에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동굴 있네요. 동굴에 있겠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오른쪽에 가면 있겠죠? 아, 이런 곳에 있네. 몬드선 같은 경우는 이제 윈드필드를 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랩 주변에 저렇게 바람요정이 있구요 바람요정 3개를 이렇게 붙여 있으면은 윈드필드가 만들어지는데 위치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먹는 이 바람요정에서 그 자리에서 윈드필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날개 꺼주고 먹어줍니다 원신의 캐릭터 중에는 궁극기 Q 스킬 사용시 즉시 발동되는 형태와 버프 형태로 자기 주변에 지속시간 동안 떠있는 스킬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캐릭터의 Q 스킬은 스킬의 지속시간 동안 캐릭터를 바꾸더라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얼음속성인 케이아의 Q스킬 사용 후 번개속성인 북도로 바꿔주면 E스킬 사용시 바로 초전도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초반에 주는 엠버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맵 곳곳에 있는 퀘스트 중엠버의 화살로 맞추는 미니게임이 많기 때문에 엠버의 에임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게 아니라서 침착하게 하신다면 금방금방 클리어는 가능합니다 어? 필드로 이동중 벽타기를 생각보다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벽마다 쉴수 있는 공간 찾는걸 잘해야 하더라고요스태미나는 한정되어 있고 높은 벽은 많기 때문에 벽의 구불구불한 부분이나 경사가 완만한 곳을 잘 찾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키가 큰 캐릭터로 하시면 그 키만큼 멀리 가기 때문에 키가 큰 캐릭터로 오르시길 바랍니다 CBT 기준 케이아가 현재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식 오픈할 때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요 숙년도로다 채운 요리는 자동요리가 생기지만 하나씩 만들어야 합니다 빠르게 제작할 방법이 없나 찾다가 알아낸 부분인데요 그냥 자동요리 누르고 ESC키로 스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피 무적 판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클릭이나 시프트로 누를 때 나오는 달리기로 피하는 것인데요. 무적 판정 구간은 바로 첫 클릭하자마자 나오는 대시 모션입니다. 이 대시 모션 이후 나오는 달리기 모션은 무적 판정이 아니고요. 슈퍼하머 구간도 아닙니다. 그냥 맞습니다. 그냥 맞아요. 전투 시 타이밍을 보시고 맞춰서 대시를 하면 피해 입지 않고 회피가 가능합니다. 아 어, 정정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회피는 무적 판정이 정확하게 있는지는 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무적인 줄 알았는데 도토들이 들어오는 거 봐선 데미지를 그냥 받는 것 같더라고요. 카운터 친다는 생각으로 회피를 해야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 CBT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꼭 알고 시작했으면 하는 부분을 모아봤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게임이기에 오픈시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